계획대로 슬슬 풀렸어 그치? 맞아 우리 빠져나올 때두분 분위기가 꽤 좋은 눈치였어 아 내일이라도 바로 합친다고 하는거 아냐 <웃음> 어. 음. 어, 어? 엄마? 왜 벌써 왔어? 얼른 짐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지 어, 아.. 아빠는? 몰라 잘 이야기하고 있겠지 니아야 엄마가 음... 연락할게 6년 만에 만난 아들이랑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가게 되네 그래도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오고 연락해 이만 엄마 가볼게 어... 미호씨 내말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나한테 왜 설명해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아 아니 미호씨 사실 어떻게 된거냐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민씨 유리야 가자 어... <웃음> 하... 엄마 <웃음> <웃음> 어, 엄마 어떻게 된건데 뭘아 대체 무슨 있었길래 아빠한테 인사도 안하고 이렇게 늦은 밤에 집에 간다고 나온 거야 넌 몰라도 돼 몰라도 되기뭘 몰라도 돼 6년만에 겨우 만난 아빠랑 오빠랑 인사도 못하고 다시 집에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가 있겠어? 역 근처 숙소에서 하루 묵고 내려가면 되잖아 정말...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 니네 아빠... 재혼한다고 하더라. 어? 솔직히 너 찾으러 여기저기 니네 아빠랑 돌아다닐때 연애 시절도 생각도 나고... 니네 아빠가 다시 합치자고도 했고... 그래서 나도... 다시 합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 그런데 니네 아빠 다른 여자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헤어졌지만 그래도 엄만 니네 아빠밖에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네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니네 아빠랑 떨어진 6년간 재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데... 엄마... <끔> 안녕하세요? <northwest> <�mund>. <personalities> <끔 서히> <boca Councill> <innovation> 어... 누구세요? 어... 어... 당신, 나 알죠? 아까 공원에서 봤었잖아. 아, 네. 뭐, 우리 거의 초면인데 자질구려한 안부인사 같은 건 필요 없죠. 본론만 말할게요. 네? 당신, 우리 여맨씨랑 무슨 관계예요? 그걸 왜 묻죠? 왜묻냐뇨곧 결혼할 사람인데 당신과 우리 여맨씨가 무슨 사이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 부인이에요? 지금은 이혼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웃음> 전 부인?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구나 여맨씨가 저한테 청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여러 번 말했었어요 제 얘기를요?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같이 살았던 여자가 잔소리도 많고 좋았던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여맨씨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웃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맨씨가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맨씨랑 제가 결혼하게 되면 뭐 제가 당신 아들을 키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못생긴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해요. 내가 여맨씨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요. 야. 네? 너 뭐라고 했어? <웃음> 어머 갑자기 왜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여맨씨가 당신한테 아무리 말을 나쁘게 했다고 해도 아, 저한테 이러시면... <웃음> 내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어?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라고? 그거 말고 뭐.. 못생긴? 내가 다른 건다 참아도 내 자식 욕하는 건못 참지 기분도 안 좋았는데 잘 걸렸다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내 앞에서 그 주둥이 못 놀리게 교육해줄게, 이번에. 왜, 왜, 왜 이래! 아! 저리 가! 에이, 또 밤새 술 드셨나보네. 적당히 좀 드시지. 이게 다 뭐야? 에? <끝> 네? 아이, 누가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남의 집 물을 울려? 아 누구세요? 여현씨여현씨 집에 있지? 여현씨 누구세요? 어? 염현씨! 어, 어. 어, 어.. 누구야? 여현씨 어, 어. 하영 하영씨? 하영씨가 왜 우리 집에 얼굴은 또왜 그래요?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라 일반적으로 떠들 맞았다고요 당신 저 와이프한테요. 미호 씨한테요. 미호 씨가 왜? 죄송합니다 네? 아, 아, 미호 씨가 죄송할 건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미호씨랑 닮았다고 착각해서 미호씨한테 죄송하다고요 네, 네, 그 소리를 듣고 미호씨가 다짜고짜 당신을 찾아와서 때렸다고요? 미안하지만 미호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웃음> 그래요 사실 그때 봤어요 어제 엄마 뒤따라가다가 봤다고요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맞은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온갖 못된 말을 하고 혼자 놀라서 넘어진거잖아요 그... 그걸 어떡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란 사람 완전 실망했어요 뮤씨에게 분명 거짓말을 해뒀겠죠? 그... 그건... 부탁인데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마주치는 일 없게 합시다 후... <웃음> 에? <도시나? 웃음> <이제? insert Developed> 우와... 아빠, 저런 사람을 내 새엄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 보는 눈이 잠깐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게, 잠깐 미쳤었나 보다 지금 몇 시지? 음, 얼른 출발해야겠다 에? 어디 가는데요? 부산에 가야지, 니네 엄마 찾으러 뭐야? 엄마 엄마아!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 엄마! 엄마! 좀 나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해! 여면씨 많이 화났겠지? 내가 그 여자를 다치게 한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놀라 그 여자가 넘어져서 다친 거니까 결혼 생활 도중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당신에게 난 그렇게 나쁜 아내였던 걸까? 순간도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었던 거야? <웃음> 미호씨! 미호씨! 어? 미호씨! 미안해 내가 좀 많이 늦었지? 여멘씨여멘씨가 어떻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당신같은 여자를 만났던거 후회한적 없어 진작 당신을 데리러 오지 못해서 미안해 6년동안 혼자서서 한순간이라도 다른 여자가 당신을 대신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걸 당신 없으면 안된다는걸 당신을 잃고서야 깨달았어 정말.. 정말 염치 없지만 다시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미오씨한번더 기회를 준다면! 다신 당신을 놓지 않을게 정말 약속할게! 미오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대신 우리 서로 놓지 말아요 알았죠? 미오씨 그렇게 6년간 갈라섰던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음 많이들 먹어. 내가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음.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여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 아니, 부끄럽게 왜 그래. <웃음> <웃음> 아, 저기 두 분. 사실 좋은 건 진짜 좋은데. 아 제발 밥 먹는 자리에서 자세 좀 하세요. 맞아요 정말 엄마 아빠 하루종일 그러니까 내 속이 어우 야 울렁거린다 울렁거려 음. 아요 녀석들이 음.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일상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음.